첫 번째는 닐 블룸 캠프 감독의 2017년작 자이고트입니다. 러닝타임이 23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단편 영화로서 닐 블룸 캠프가 직접 만든 제작사인 오츠 스튜디오의 여러 단편 중한 작품이죠. 무려 다코타 페닝이 주인공으로 등장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페어가 되어버린 머나먼 미래의 광산기지 이곳을 이렇게 만든 놈은 지금껏 듣도 보도 못했던 끔찍한 비주얼의 소유자인데요 일단 맛만 살짝 보여드리자면 대충 이런 느낌 온몸에 팔다리가 달려있는 공포의 살덩어리 미친 과학자가 만들어낸 주옥같은 창조물입니다. 쥐의 뇌 40개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었고 거기다 돼지 내장들을 이어붙여서 베이스를 완성 끝으로 광부들을 찢어밝긴뒤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인 끝에 이런 지랄같은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5만개의 눈알과 5만개의 팔 5만개의 뇌가 전신에 퍼져 있으며 지문 인식이 필요한 문을 열기 위해 온몸에 달려있는 손을 모두 활용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맷집도 상당히 강력해서 총을 아무리 맞아도 절대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설정이 꽤나 흥미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장편으로 나오면 어떨까 라는 궁금증이 들긴 하지만 요즘 닐블룸캠프의 상태를 보면 그냥 당분간은 단편에만 매진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듯 싶습니다. 디스트릭트9의 참신함 역시 결국 단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살려는 드릴게. 다음은 카일 랭킹 감독의 2009년작 임페스테이션 입니다. 제목인 임페스테이션은 다름 아닌 기생충 감염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이 영화엔 거대한 괴물 곤충들이 등장하고 인간은 이 곤충들의 먹이가 되거나 그대로 끔살당하게 됩니다. 사실 거대 곤충이야 뭐 딱히 신기할 것도 없고 어딜 가나 흔히 볼수 있는 친구들이니 여기서는 패스! 오늘 소개해드릴 괴물은 바로 곤충의 체액에 감염 되어 탄생하게 된 바로 이 분들인데요. 곤충에 감염된 인간은 가장 먼저 이가 빠집니다 이후 기다렸다는 듯 발작을 일으키고 수초만에 몸통을 뚫고 거대한 곤충의 다리가 튀어나오는데요 이때부터는 인간으로서의 인지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난폭한 곤충 인간이 되어 살아있는 인간을 습격하게 됩니다 마치 곤충의 다리가 달려있는 좀비 같은 느낌이죠 특이사항으로는 입안이 싸구려 믹서기같이 생겼다는 것과 다리가 매우 뾰족해서 주로 찌르기 공격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맷집이 약한 편이라 총알 몇 방이면 제압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생긴 것만 따지면 거의 끝판왕급이지만 피지컬이 똥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달까요? 호러 버전의 파브르 곤충기가 땡기시는 분들께 살짝 추천합니다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 속의 괴물입니다. 영화 트롤 사냥꾼은 그러한 트롤이 현실에서도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벌어지는 파운드 푸티지 형식의 페이크 다큐 영화인데요. 제인도로 유명한 안드레 웨브레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트롤헌터의 발자취를 쫓게 된 다큐 제작팀 이들은 정부공인 트롤헌터인 한스와 함께 다니며 다양한 종류의 트롤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Oh! <laughs> 영화에 등장하는 트롤들은 하나같이 지능이 매우 낮고 식욕이 왕성하며 평균적으로 1000년에서 1200년의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마운틴 트롤과 케이브 트롤로 나뉘며 이중 케이브 트롤은 무리를 지어 사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외선에 특히 취약. 만약 자외선을 정통으로 쏘일 경우 그대로 돌이 되어버리거나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그냥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투셀라드라는 녀석은 머리가 무려 3씩이나 달려있는데요. 이 중에 진짜 머리는 가운데 뿐이고 나머지 두 개는 페이크라는 설정. 태어날 땐 머리가 하나뿐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머리가 자라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영화의 대미를 장식해준 요트나. 이 친구는 몸의 크기가 무려 50에서 1 0 0 m 사이라고 하는데요. 최종 보스 포지션에 걸맞게 엄청난 포스와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저의 산치고는 높은 완성도와 특수 효과가 돋보이며 전반적으로 뛰어난 연출력이 돋보였던 의외의 수작 안드레 웨브레달의 팬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되겠죠 클라이스는 빈센주 나탈리 감독의 2009년작 영화입니다. 에드리언 브로디가 주인공 클라이브 역을 맡았으며 매우 충격적이고 센세이션한 내용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죠. 각종 생물들의 dna를 합성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데 성공한 클라이브와 엘사 커플. 곧 이들은 이 dna에 인간의 유전자를 결합시키는 금단의 실험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다종 DNA 생명체 트렌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차원의 생물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목구비가 서로를 어색해하는 수줍은 쌍판 주옥 같으면서도 난해한 비주얼이 각막을 후려칩니다 심지어 급격한 세포분열 속도로 인해 초고속 성장이 이루어지고 곧트렌은 미혼 7살 뿌띠한 여자아이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아! <웃음> no! <웃음> Stop! You go to your place. Go to your place!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영유아기가 지나고, 어느새 트렌은 다큰 어른이 됩니다. 문제는 어른이 되면서 그녀의 식성이 바뀌고, Oh, Dren. 취향도 바뀌고, 남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Are there any of 어느새부터인가 자신을 창조한 클라이브를 수컷으로 인식하게 된 드렌. 그날 이후 드렌은 엘사를 연적으로 여기고 공격성을 띄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공격적. 저기서도 공격적. No, no, no!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막장으로 치닫는 드렌의 만행. 하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반전은 바로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는데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영화의 결말.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 can never speak of this. To 미스 애니티는 유튜브 채널 크립트TV에서 제작한 단편 공포물입니다. 총 3편의 짧은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스 애니티가 어떤 괴물이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브리핑해놓은 일종의 캐릭터 소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크립트TV는 이러한 호러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전문 크리처 제작사로서 블룸하우스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일종의 크리처 포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보시면 다양한 개성을 가진 크리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웃음> 미스 애니티는 한여 복장을 하고 있는 거미 인간입니다. 희생자들의 트라우마와 약점을 건드려 서 멘탈을 양껏 흔들어 놓은 뒤 온갖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지랄차게 구사하며 심신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는데요. 이후 자포자기한 희생자를 단칼에 처단 자신의 둥지가 있는 바닥 밑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은 애니티의 둥지 안에서 새끼 거미들의 알집이 된다는 설정이죠. 등장과 동 동시에 귓샤 되기를 후리는 강력한 비주얼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그릇된 행동거지가 보는 이들의 정신을 사정없이 조져댑니다 캐릭터성이 밥줄인 호러 장르에서 근래 보기 드물었던 존재감 깡패였죠 미스 애니티의 장편 진출을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다음은 치카모토 신야 감독의 1991년작 요괴헌터 히로코입니다히로코라는 깜찍한 이름과 달리 이 영화엔 역대급으로 징그럽고 끔찍한 요괴가 등장하는데요. 원래는 작고 길쭉한 머리에 여러 개의 다리가 달려있는 평범한 모습이지만 어느 순간 인간의 머리를 잘라다가 자신의 얼굴로 삼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특촬물이 아닌 완전한 호러 영화로 돌변! 손님들로 하여금 보는 내내 염통을 쥐어짜게 만드는 참담한 경험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웃음> 다리가 많이 달린 애들 특 스피드가 지립니다. 달리는 소리마저 달팽이관을 쓰리게 만들죠. 비주얼도 어찌나 공포스러운지 다리를 꼼지락거리며 눈을 부라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입에서는 혀를 가장한 촉수가 튀어나와 다양한 개짓거리를 일삼는데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미친 현올림에 감탄사와 쌍욕이 크로스를 때립니다. 심지어는 날개가 돋아나서 갑자기 막 하늘을 날기도 하는데요. 지금 날아다니는 게 저놈의 벌레 새끼인지, 아님 내 멘탈인지, 알수 없는 혼미함이 온몸을 휘감아 싸제낍니다. 취미는 호수 한가운데 처자 빠져서 감미로운 노래 부르기. 뜻밖의 미친 음색으로 무대를 찢어놓고, 다시 한번 가열찬 비주얼로 스크린을 찢어 발깁니다. 누가 벌레 새끼 아니랄까봐 약점은 살충제. 에프킬라 한 방에 주랭랑을 치는 모습이 뜻밖의 웃음을 유발하죠. 전반적으로 매우 병맛스럽고 매니악한 작품이지만 그래도 치카모토 신냐의 작품치고는 그나마 가장 가볍고 대중적인 작품입니다. 고전 특찰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강력 추천. <웃음> Shit! Fuck! Uh. 다음은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2018년작 서던 리치 소멸의 땅입니다. 제프 벤더미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총 3부작으로 이루어진 원작 소설 중그첫 번째 작품인 어나힐레이션을 영화화 했는데요. 나탈리 포트만이 주인공 리나 역으로 등장. 스크린을 쌈싸먹는 극강의 연기력으로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어느날 갑자기 미국의 한 국립공원을 기점으로 쉬머라고 불리우는 이 공간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미지의 공간 미국 정부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탐사대를 파견했지만 쉬머에 발을 들인 자들은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리나의 남편 역시 쉬머에 들어갔던 실종자 중한 명으로서 1년 만에 기적적으로 생활하여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지만 어째서인지 곧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하며 위독한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결국 리나는 이러한 남편을 구하고 쉬머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탐사 대원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쉬머의 안쪽은 모든 것이 기형적으로 뒤틀려 있습니다. 물리학자 조시에 따르면 이곳은 모든 물질을 굴절시키고 있으며 이는 모든 유전자의 구조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 쉬머에는 기이한 형태의 괴식물들이 자라고 머리에 꽃이 달려있는 리얼 꽃사슴, 상어의 이빨이 달려있는 거대 악어 등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것들이 사방 천지에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릴 돌연변이 곰은 그 정점을 찍은 존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일단 이 친구 얼굴 윗부분이 훌러덩 날아가서 뼈가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비주얼만으로도 이미 관객 중 절반이 혼절한 상황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고민에는 소리였는데요 무려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끼쟁이 곰돌이 설상가상 총을 맞은 뒤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쳐 날뛰며 곰돌이 푸우 같은 만화가 얼마나 개사기였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화의 결말은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뛰어난 시각 효과를 통한 화려한 미장센 배우들의 찰진 열연과 섬세한 연출 등 전반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작품이었죠. 원작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재밌는 작품이니 SF 호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